아니 이몽이 어 이렇게 할걸 그랬어 그 무슨 뜻이냐면 몰서 찍어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아뭐 어때요 뭐할수 없지 뭐 미스코리아 뽑는 것도 아니고 꼬맹홍이 하는데 아, 이몽이 찍다가요 이몽이 찍다가 어 저기 막 찍은 김에 이제 타로도 찍는 거예요 <웃음> 뭐 어떻게 씁니까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음, 굴치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굴치가 나와있는데 이미 하나는 어 리딩이 끝났어요 하나 끝났고 어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은 인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어 리딩을 해볼까요 뭐 인연이나 운명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텐데 인연하고 운명은 조금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라고 하면요 인연은요 10명도 될수 있고 20명도 될수 있어 왜냐면 시절 인연이 있잖아요 4달 사귄 것도 인연이에요 어. 석달도 인연이고 넉달도 인연이고 뭐 2년도 인연이고 10년도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어, 근데 운명은 조금 세요. 왜운명은 뭐가 세냐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 것도 알면서도 어, 그 사람만이 기다려지고, 근데 뭐 1, 2년 기다려가지고 그런 운명이라 말할 수는 없지. 어, 그러니까 뭐막 10년씩, 20년씩 집 나갔는데도 애 기르면서 혼자서 그 생활 다 하면서 그게 뭐야? 운명이다. 그건 그건 운명이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 기다려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럼 저는 있는, 저는 운명이 아니네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않을까 여기서 그냥 비유를 어, 들은 거지. 2년보다 더 깊. 기... 운명인가, 뭐, 요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나를 갖다가 희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나도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진짜 평소에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겠냐라는 거지.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 지워낼 수 없는 그 인연으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 있잖아 마음이 막, 마음이 아프면요 막 가슴이 답답해 병원 가서 진찰을 해도 아무 이상 없대 그 한의원 간 뭐라 그래요 병명이 있잖아 두 글자로 하면은 어, 이제 화병이고 정말 심하면 앞에 한자가 더 붙어 우라병, 그러니까 우라가 치민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가슴으로 삭히다가 보니까 이게 응어리가져가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침하고 한약 먹고 풀어야 돼 그런 거는 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나도 그랬으니까 저육개한 거식 한, 한 아, 한의원 가가지고 하고 그 합병 때문에 음, 약을 집근했어요. 그래서 알지 왜 모르겠어. 음, 다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거지. 네암튼 제가 이제 카드를 뽑을게요. 카드를 갖다가 천천히 어, 잘 골라 주시고 음. 자 어디 저 카, 카드 띄울게요 딴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지지 않는 그 사람, 인연일까요? 라고 한다면, 인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인연인지, 운명인지. 흠. 여기는 참, 음, 달달한 키스를 갖다가 했었던 게 아닌가. 키스가 다 달달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특히 더 달달한 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참 음, 정열적일 땐참 정열적이고 어, 감정, 어, 감성, 정열, 어, 이, 뭐, 어떤 현실적 이런 걸 갖다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어, 이거나요 잘들어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인물 카드가 3개가 나왔잖아요. 어, 하나는 막 정열적이고 뜨거워 어, 나중에 사나이 라면 은 하나는 또, 킹펜타칼이 나왔어요. 킹펜타가 현실적이다는 말이에요. 어지간해서는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어, 라는 뜻이지.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쓰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려는 어떤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시키는 일만 한다는 뜻도 있어. 어, 시, 그, 저기, 막, 뭐 시키면 딱 그것만. 그것도 마지 못해서. 음, 그 나쁜 뜻이, 어, 조금 그런 거지. 근데 솔직히 굳이 시키지 않았냐? 이래 뭐할 필요 있나? 그, 그게 상대방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킹 오브 컵이 나왔어요. 굉장히 감성적이다라는 거지. 저기 막수 수의세 스윗, 그냥 어 메가 수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야. 지금 이게 동시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갖다 가다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만나면서 이렇게 변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람은 하나인데 인물이 세 개가 나왔으면 이걸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변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했냐라고 본다면 사랑한 것 같아요. 어, 사랑한 것 같고. 그런데, 쪽, 왜, 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물어본 게 약간 과거형, 어, 비슷하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사람. 근데왜 헤어졌냐는 거야. 이렇게 좋고, 이렇게 키스도 달달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왜 헤어졌냐라는 거지. 다정도 병이고 넘치면 그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넘쳐도 어, 부족해도 부족한 거지만 넘쳐도 그렇다 근데 뭐가 넘쳤나 성격이 넘치지 않았겠는가 어, 이런 듯 싶으면 저렇고 저런 듯 싶으면 참 어느새 알 수가 없고 종잡을 수도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음,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음, 다루기 어, 그 자기가 화를 낼 때는 불같이 화를 내지만 내 말을 갖다가 들을 때는 어떡한다 안 들어줘요. 어, 자기 말만 한다는 거야 자기 주장 자기 캐릭터대로만 밀고 나간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겠는가라고 보는 거지. 여기는요 인연이냐 운명이냐 본다면은요 음 아직까지는 인연으로 보여요. 어,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뭐 한다면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인연은 바뀔 수 있잖아요. 이년 음, 바꿀 수 있지. 바꿀 뭐, 수 있지. 뭐이 사람이 내지생의마지막종착 있지. 가 되란 법이 있지. 겠어 바꿀 수 있지. 2년 바꿀 지둘중 하나는 음. 마음이 더 남았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2년 바지 2년 바 너와 내가 조금 더한발더 어, 나아가는 어떠한 시점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어, 생길 수도 있다. 따라는 거죠. 그 생겼다라기보단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지. 왜냐면 남녀가 사귀면은 연애만하나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를 갖다. 어 결혼 정년기나 아니면 정년기가 지났거나 좀어 20대의 느낌은 그닥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하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볼때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 편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했냐 그럼 그 맞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좋아했으니까. 어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진짜 속속들이 다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너무 이뻤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천사와 같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음, 자, 저기, 막, 어, 그,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까도 까도 어또 뭔가가 나오고 내가 모르는 뭔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한테 이제 더 뜨거운 사랑을 갖다가 어 표현을 했고 더 진짜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려고 애를 썼고 그다 그뿐이야 그러면서도 너한테 진짜 내 마음 가득한 사랑을 주려고 애썼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랬다라는 거 진짜 그랬나요? 어 진짜 그랬는데 이게 헤어졌다면 이것도 업을 성살 아닌가? 음. 그 그래, 처음에야 그랬겠지. 누가 아, 저기만 그 저기만 처음부터 음, 밑장을 다 까고서 사귀는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음, 어. 이게 뭡니까? 어. 여러분도 어. 나름 나름대로 이 사람의 어떠한 기대에 못지않게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음, 그래도 잘어이 사람의 어떠한 리그 어, 리드에 가는 것에 여러분도 굉장히 순종적이 되고 부드럽게 잘 따라줬다 라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왜 헤어진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진짜 아무 문제 없는 커플인데 어. 그리고 뭐 운명의 수레바퀴도 나오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헤어진 거지? 음, 응. 이 운명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운명 나오고 싶은데? 오, 난저 이때껏 읽은 카드 중에서 이게 제일 난해한데?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 그 굳이 트집을 잡자 그러면 은 이거 스타 카드가 똑같은 게두 개가 나온 거 그거 외에는 어뭐 딱히 뭐 이별하고 뭐하고 만한 카드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음 되게 만족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쌍 그러니까 그 이거는 혼자만의 노력인가 혼자만의 노력인지 아니면 쌍방의 노력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이러한 그 진짜 환상적인 이러한 관계는 그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거다 그러니까 어디서 굴러떨어진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 너를 위해서 그치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행복하게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노력해서 그걸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건데 음. 근데 왜 지어진자는 그 사람 뭐 인연인지 운명인지 그게 왜 여기서 이, 이 진짜 그 저기 막 주제하고 진짜 안 맞아가지고 또사뭇또 당황 사람을 당, 이런 식으로 당황하게 만든다. 이게 뭘까요? 음. 그러면은, 이 카드, 지금 이게 완드가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여기 있는 건 조금 부정적으로 니팅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알았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어, 솔직하고, 자기가, 자기를, 어, 그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어, 그냥, 뭐~ 딱히 큰 문제는 없지 않았겠는가 남자다움과 부드러움과 배려심이 다 갖춰져 있어서 이 사랑을 갖다가 어~ 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닥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불안한 기운이 조금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갖다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굳이 헤어진 이유를 잡으려면 은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수밖에 없잖아 여기를 어. 그 보면 은 음,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살짝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지 왜 그러냐고 라 하면 베일에 가려서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달달하고, 달달하고, 젠틀하고 그런 거다 좋은데, 이 사람이 깊은 속내를 갖다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한발더 관계를 갖다가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 과연, 이게 일연어져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 왜이 사람은 자기 신상에 대해서 나한테 단 1도 얘기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 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서 더 알려고 하면 할수록, 어, 이 사람은 그냥 그 옛날, 그거 그냥 그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만 흘러가지. 아무것도 나한테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이걸 갖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 만약에 이, 이것이, 이, 저기, 뭐, 헤어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음, 카드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트집을 잡으려면 이거 갖다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음, 그러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어, 순간, 어느 순간, 이, 그, 그러니까 말이 마찰을 끌잖아요. 말이 마찰을 끌면, 막 채찍질 하니까 달려나가잖아. 막 달려나갔던 우리 관계가,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정체되어 있었다라는 거지. 정체되어 있고, 움직이질 않았다. 움직이질 않았다. 근데 그 이유를 갖다 굳이 찾자라고 한다면은요, 어쩌면 이 사람이, 뭘 멀... 되게 멋있었던 사람이 술과 어, 노래에 빠져서 음주 가무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갖다가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음, 좀. 좀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고,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는, 어, 저기, 뭐, 음주 감무에 빠지지 않을게. 내가 음주 감무에 빠지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이 사람이 음주 감무그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될수 있고, 만약에 연락이 닿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화를 갖다 크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어, 나 어떻게, 나 쪽팔리잖아. 어~ 나 얼굴이 완전히 똥물 깬지는 거잖아 아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관계가 음~ 어떠한 그~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무 문제없는 커플이지만 안에서 어골막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대화를 시도하려 하지만 이 시도하는 대화마저도 그치 뭐석하게 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 그냥 뭉뚱그려서 위아더 월드 막 이래, 이래버리니까 이게 위아더 월드에서 되는 문제냐 이거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어 저기에서 그냥 묶음으로 가져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 조금 어, 위태위태해졌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딱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주장을 하지 못했어요. 음, 왜 주장을 하지 못했냐라고 한다면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어이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못 봤을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죠 어, 뭐볼 일이 있었으면 만약에 볼 일이 있어서도 뭐 자기 일하는 중이야 라고 하던가 아니면 동거하는 사람이라면 방에 콕 뜯고 들어가서 일하니까 방해하지 마라던가 아니면 부부라면 마찬가지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틀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정이 남아 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명인가요라고 하는가 왜 딱히 어 딱히 뭐 이, 이걸 갖고서 투집 잡아서 헤매 헤어지기도 약간 애매한 구석이 없지는 않아요. 어뭐 그런 거지. 내가 너한테 뭐 손찌검을 하냐. 뭐 내가 너를 밥을 굶기냐. 뭐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히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행복하지도 않아. 어그 저기 막그 경계선에 딱 걸려 있다 그래야 되나? 어딱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갖고 타박을 하면 나만 이상한 애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외관성 보기 엔 너무 멀쩡해요 진짜로. 음 응. 외관성 보기는 너무 멀쩡하다. 음 응. 저기 막그 타로 카드 배우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진짜 리딩하기 힘들죠? <웃음> 이거 리딩하기 힘든 카드예요. 응, 이렇게 나오면은. 음, 왜 그러냐 라면 은이 행복한 와중에 인사이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이드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음, 매번 하는게 그래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갖다가 많이 받니까 잘못해 놓고 눈치를 보기로 말술 마시고 나서 어, 그 음주감에 취해서 어 그눈 뜨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어, 내가 잘할게, 어, 내가 다음부터는 내 행동을 갖다가 어, 제대로 어, 저기 하고 다시는 안 걸을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지 않았겠는가. 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있고, 저 사람, 어, 이 사람은 음주가 뭐 이거 안 돼요? 음, 안 돼요. 그럼 이게 운명이, 인연인가요? 운명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음, 인연보단 좀 깊지. 음, 여러분들이 전생에 이 사람한테 빚을 줬나 보다. 어, 그래서 빚 받으러 온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 관계가, 그래도 몇 번씩은 깨졌다 라고 봐요 몇번 깨지고 반복된 관계가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만, 만약에 깨지지 않았다 그래도 깨지기 일보 직전 가서 극적인화에 깨지기 일보 직전 까지가서 극적인화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끊어질 듯말듯 듯, 끊어질 듯말듯하 해서 말듯 이어갔다든가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헤어졌더라도 이 사람이 또 다시 켜와 여러분한테 어, 다시 켜와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한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어 다시 오면 또 행복해요. 어 다시 오면 또 행복하고 아 어, 이걸 갖다가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 음, 여기는 이 이년보다 더 깊어요. 음. 좀, 진한 사랑이다, 라는 거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거야. 또, 시컷도, 어, 이제는 안 그러겠지, 하면 또, 뭐, 뭐 저기, 뭐,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 어, 쉽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못 헤어질 거 아니야. 여러분 힘들어요. 음, 왜 힘드냐라고 하면은, 음, 다정도 병인계지. 음. 다 정도 병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지 뭐 어쩌겠어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면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응. 받아들이지 못하면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한테는 전에 그렇게 여러분을 갖다가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런 사람을 어디 갔는지 지금은 안아줘도 대충 응, 저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안고 대충 저기 하고 그런데도 나는 또 이게 뭐가 좋다고 또 이품에 안겨가지고 자기가 다신 그러지만 하고 안. 있다라는 거야. 응. 여러분 이 사람 놓기 힘들어요. 응. 이 사람 놓고 나면은 진짜 한 동안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텅빈 마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가? 어, 그 마음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꽤 많은 방황을 하게 될것 같아. 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기다리고 잡는 거는요,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면서도, 이 사람이, 어, 그래도 나한테, 저기, 뭐, 놀다가 다시 온다라는 그,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닌가?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음, 이 사람이요 저저 저, 그래도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멋있고 다정했던 사람인 건 맞아요 되게 사랑했던 사람도 맞고 음, 그렇지만 갈수록 이 사람의 으, 사랑은 여러분의 향한 사랑을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은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있냐라고 한다면, 예정 때문에 그래요. 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옛정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어 처음보다 마, 이 사람이 여러분의 항한 마음 많이 줄었어요. 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정이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음, 많이 정이 줄었네 이 사람한테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음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야 뭐 이러다가도 다시 또 생기지 않나요 음,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라고 한 어, 저기 대묻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음, 기다리고 싶으면 뭐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야지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요 기다리던 헤어지던 여기는 음. 음. 뭐지? 크게 뭐 어, 뭐지? 그 데미지가 보이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래.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허 허탈한 그 마음을 갖다가 다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 그런 어, 뭐 그런 식으로 뭐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서서히 음소거가 되듯이 자연적으로 여러분 마음 속에 아이 사람하고는 이제 끝이 나겠구나, 서서히 서서히 받아들여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굳이 억지로 떼내가지고 내 마음에 상대기. 때만에 이렇게 아, 어, 저기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 이별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면 인연은 인연이다라고 봐요. 어, 운명까지는 글쎄, 운명이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처음하고 끝이 같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음,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이러다가 다시 그냥 어떠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 불지펴질지 아니면 이대로 사그러들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 인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라고 본다면, <웃음> 여기는 이 사람이 안 지워지게끔 행동을 하나 보다. 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잘 어르고 달래는 기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아, 한숨을 쉬면서도, 어, 저기 막 어쩔 수 없이 어 갈등은 되는 것 같아요. 갈등은 되지만 흠 자꾸 받아들여주는 게 그런 것 같아. 이런 어 저기 막 그냥 나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이나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운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음 인연이다. 시절이냐 같은 거겠지 이, 이, 왜냐하면 운명으로 보기에는 어디 봅시다 음, 조금 더 카드를 뽑아 봐야지 알겠지 이, 오,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 잘못했어요? 음, 여러분 눈치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데 어,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 음, 되게 되게 잘못을 한것 같은데 무슨 잘못이냐 라고 한다면은 음, 어디 봅시다. 음. 그, 처신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 왜,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처신이 너무 가볍지 않겠는가. 어, 좀 가벼워. 남자가 좀무거 묵직하고 무거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남, 이거 뽑은 사람이 남자였다라고 하면 사람이 좀 묵직해야 되는데, 음 처음에는 좀 깨발랄 해 가지고 좋았는데 매사에 깨발랄 하니까 사람이 그 있잖아요 진실성 없어 보이잖아 사람이 적어 깨발랄도 적다 시기와 어, 때와 장소를 가아서 깨발랄 해야 귀엽지 아무데서나 깨발랄 깨발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냥 깨버릴까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래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아, 왜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순탄한 게 없어? 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왜내 인생은 맨날, 왜 맨날 왜 이래? 어. 왜 제대로 된 놈이 안 붙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도 이 사람하고는 뭐안 좋을 때 안, 지금 뭐, 뭐, 지금 뭐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또 귀여울 땐또 되게 귀여우고 재밌을 땐 되게 재밌었잖아. 음. 되게 재밌었어요. 다, 단, 그, 저기, 단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 어, 나한테만 정을 주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어, 좋을 때는 되게 좋,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뭐 진짜로 뭐 얘하고 진짜 미래를 갖다가 꿈을 꾸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진짜로 거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어, 미래를 꿈꾸는 그 시점 딱. 그 이상은 그 이상까지는 어떻게 발전이 안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음, 아직까지 누구를 갖다가 책임질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인 몸에서 아직 덜, 순, 덜 성숙하지 않았겠는가. 나이가 몇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미숙하냐. 그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의 성품이다. 라는 거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만이 그거예요. 그 너랑 나랑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진짜 너의, 너의 마음에, 어, 뭐, 뭐, 1%도 안 주냐, 막,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사람이 한마디로 1, 구2연을 하냐, 어, 그런 것들, 어,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것을 갖다가 지킬 능력이 못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예 사람은 자발적이 돼야 되고 능동적이 돼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고치고 내가 내, 여, 내 연인이 이렇게 해주면 어, 행복해하더라 그래서 능동적으로 어, 고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자발적이지도 않고 능동적이지도 않다. 그럼 언제냐? 자기가 어 하고 싶어야지만 능동적이 되고 여러분이 시키면 마지못해서 하고 그것도 어. 저기 막 툴툴거리면서 하고 어 이까짓 게뭐저기라고 지가 하면 되지 나를 시키냐는 또아밥은갔다가 아까 먹었는데 저녁에 왜또 그걸 먹고 돌아다녀 한나는 또왜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음 내가 아주 그냥 뒤통수가 가려워서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냥 툴툴툴툴툴툴툴 툴 시키면 다 고것만 하고 그러고 저기 막 나가 놀랄 만한 자꾸 찍이도잘 들어.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그거 하나는 되게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튼이 음, 사람은요.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 어, 그런 거 사랑 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더 여러분을 갖다가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더 사랑한다라는 거.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자기애가 강하냐? 그것도 아니지만, 누군가를 갖다가 아끼는 마음에, 어를 갖다 놓고 비교하자면 내 자신을 갖다가 더 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딱히 어떤거에 애착이나 이런거는 없어요 어, 뭐 있기야 하겠지만은 그것도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는 거죠 뭔가를 위해서 근제. 되게 대단하게 노력하고 막 그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참 답답했을 거야 힘들었고 여러분들이 아마 주도적이 돼가지고 이 관계를 갖다가 끌고 나가야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관계를 갖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끌고 나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모른다라고 봐 음, 그래도 남자가 됐으면 딱 리드를 하고 막 이랬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가 돼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좀 해봐. 저기좀 저렇게 좀 해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연애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어, 그런 거는 갖다가 따라주지 않겠는가. 따라주기는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이게, 음. 인연이냐, 악연이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도 얘는요, 말을 듣기는 들어요. 조금 시키는데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진짜 강하게 밀고 나가면요, 듣고 얘기, 어, 어느 정도 호응은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갖다가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내려놓아야 될지, 어, 왜그러면 가져가기엔 너무 답답하고, 내려놓기에는 그래도 얘가, 어,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들어 주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음. 개가 천선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못 참고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선뜻 선 어,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 카드 보니까 그래. 왜냐면 그, 천천히 처음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이 사람이. 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와 진짜 벽청 되게 느려 이 사람이 어, 좀이 정도 했으면 알아 먹어야 되는데 조금 느린 부분이 없지 않겠다 그렇지만 또 또 천, 느리지만 또, 여러분이,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르치면은, 좀 따라오는 맛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드는데, 어, 자, 이, 저, 혀, 혀, 이제, 혀에서 단내가 나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말아야 되나, 어,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참 애매하네요. 음. 애매하다. 이걸 어떡하지, 참. 어, 그렇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 음, 이걸 갖다가, 어, 저기, 막, 내려놓을 수도 없고, 응. 어, 어, 저기, 막, 가져가기도 좀 그렇고, 만약에 이게 결혼 정년기라 그러면 애매한 거거든요. 어, 솔직히 이건 도박이잖아.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갖다가 그냥 기대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건 진짜 한심했거든요. 응.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음매 뜨거워하고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따라와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체가 이 사람이 갖다, 어,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연인지 운명인지 궁금한다라는 거지. 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헤어졌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헤어진 것 같아. 이 사람도 나름 자기가 여러분들한테 안 헤어지려고 노력을 하기는 한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한 게 아닌가. 음, 작심 삼일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잠깐 뭐 어느 정도 말 듣는 척 하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헤어졌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헤어짐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여러분 일 수도 있고 음,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요 사람이 느는 자리는 몰라도 나는 자리는 티가 난다 라고 해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끝낼까 말까 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끝낸 사람일 수도 있고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기에는 그래도 애는 착한데 어 사람은 착해요. 음, 사람은 착하다. 근데 자기 아까림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여러분이 다 이걸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저 어려움이 있기는 해. 사람,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가면서,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저땐 저렇게 해야 돼, 네가 이럴 땐 와서 나를 갖다가 잡아줘야지, 이걸 갖다가 다 말로 해야 되니, 여러분이 입도 아플 거고, 음, 나만 이걸 갖다가 용쓰는 것 같고, 걔는 얼굴이 진짜, 어, 천진난만해, 어. 천진난,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천진난만하다, 이 사람은, 음. 음. 그 저기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도저히 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있잖아요. 딱그 느낌이다라는 거. 근데 바보 온달은 그래도 걔가 숲속에서 살아서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바보로 살았을 수 있겠으나 얘는 이게 아니잖아. 근데 왜 바보로 살고 있지? 아, 답답하네. 음, 답답하네. 여러분들은 진짜 이 사람하고 어떠한, 제대로 된 어떠한 사랑을 갖다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진짜 뜻대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뭘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음. 나도 할 만큼 하고 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진짜, 진짜 카드가 여기서 끝나면 나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와, 진짜. 어뭐 그거 있잖아요 그그 그 저기 막참 아, 재밌어지는데 투비 컨티뉴 하고서 어 저기 막 시즌 2뭐 석달 루에 방영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카드가 그렇게 나왔는데 <웃음> 와 이렇게 떨어지기도 참 힘드네 음뭐 여기서 뭐 천사 카드 뽑는다 그래도 너무 이거는 막연하지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요 시간을 갖다가 좀 거쳐야 되는 어, 그런 느낌이 있어 음, 조금 더 두고 본 다음에 천사카들 뽑더라도 그때 가서 뽑아야지 지금 너무 이걸 갖다가 다 뽑으면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할 것이며 그리고 너무 또 가, 가지들이 많아진다 그래야 되나? 어, 리딩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음, 파워가 나온다고 해서 다 무너지는 건 아니야. 어, 타워 나온 다면 이거 나왔죠. 이거 나왔잖아. 이게 뭐야? 응. 이 관계를 갖다가 어. 쫑매야 될지, 고민스럽다, 라는 거예요. 왜 나만 혼자 용수관 나만 혼자 용수나, 이거야. 너는뭐 하는데, 어, 막, 이런,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 어, 있기는, 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제 이거에 막, 노력에 막바지에 온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면 너무 혼자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음, 뭐, 결혼 정년기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뭐, 기다려라 말라 얘기는 못하겠어. 왜냐면 이 사람이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잖아요. 음, 그리고 40대, 50대라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연애만 하셔라. 그럴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20대라 그러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20대 이렇게 깨발라라고 20대는 너무 생각이 많아도 20대 같지 않아 음. 이렇게 점진적으로 낮으면서 사람이 돼가는 거이 점진적으로 그래도 낮잖아요. 처음보다 많이 낮잖아. 그러니까 견습상에서 그래도 약간 실무로 이제 들어간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20대 이제 초중반이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어, 그치만 그 결혼 정년기라고 라 하면 진짜 고민은 되겠다라고 싶고 40대 50대 같으면 뭐 결혼 한번 해봤잖아. 결혼 한번 해보신 분들 그냥 열애만 해요. 딱연애하기는 재밌잖아. 음. 아무튼 그래요 연애하기도 힘들어요 철딱산이 없어요 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마 어. 극장같이 가지고 밭집 먹어주고 껌냥껌냥 가끔씩 대고 그러면 뭐 연애가 별건가 그게 연애지 암튼 음, 이 사람은 어떠한 그런 거예요. 인연은 맞아요. 어, 그렇지만 운명은 아니지 않겠는가. 어, 운명으로 가기에는 음,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어디. 네 이번 카드 리딩 응,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 인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어디, 보아요. 인연인지, 운명인지. <웃음> 와, 여러분 진짜 답답하시겠다.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시겠네. 어. 이 마음은, 아, 멀리 가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어 뜻대로 안 된다. 아, 답답하다. 강제 존보 당하는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이제 다, 어, 다 돼가, 심지가 다 돼간다. 그런 느낌이다. 라는, 아,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나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자꾸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한다면, 어머, 뭐 어떡하면 좋게, 어떡하면 좋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인연보다는 좀 깊어요. 이거는 좀 힘들어. 뭐, 뭐가 힘드냐? 라고 한다면, 같이 가는 게 힘든가요? 뭐가 힘든 건가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 이런 이 사람하고 어, 헤어지면요 인연보다 깊잖아 어 어떤 운명 같은 어떤 끈끈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면요 어, 내 정신적인 그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 어렵지 않겠는가? 내 만약에 그런 거 있어 선생님께 또라이요어 저도 저저 진짜 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어, 그것도 운명이지 뭐. 어. 어. 왜 그러냐면 인생에한 획을 긋는 사람이잖아요. 어. 그냥 인연은 아, 이런 개또라이, 아, 그냥 아, 뭐 한몇 달, 한뭐 6개월, 1년, 2년 잘생겼다. 그게 인연인 거고, 어. 이렇게 가는, 이렇게 지, 어, 징글징글하게 가는 건뭐다 어. 인연보다는 좀 깊은 사랑이다, 운명이다라고 그런 걸 봐, 봐야겠죠. 음, 어쩔 수 없,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인연은 피할 수 있어요. 음. 그치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이요. 음. 약간, 뭐, 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돌아오기를 바랄 수도 있겠다. 어, 저기, 만 나이트 오브 펜타클 나왔어요. 음, 펜타클 나왔는데, 아이 어, 펜타클은요, 어, 우리가 펜타클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 이, 이, 이 저기, 마, 봐봐. 펜타클, 이따만한 거 가슴에 이렇게 풍고 있잖아. 이 펜타클 어떻게 만들어요? 쇠를 놓히든, 금을 놓히든, 은을 놓히든, 어, 뭐, 뭘 갖다가 일단 녹혀가지고 그, 형태를 갖다 만, 그, 그, 만든, 만든 다음에, 계속 뭐, 어, 저기, 만 뜨겁게 달궜다, 쳤다, 뜨겁게 달궜다 하면서 단단한 어떤, 어, 그런 걸 만들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 TV에서. 그런 것처럼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어, 꽤 걸린, 어, 꽤 걸린 연인이 아닌가? 어, 그렇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그 깨걸린 동전을 갖다가 슴에 품고 말을 타고 앉아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뭐야?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더 맞겠죠?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도 여기 하나 끼고 앉아있죠? 어, 그렇지만 여기 뭐야? 킹으로 나와있죠? 킹. 킹 오브 펜타클 이거는 뭐야 나이트 오브 펜타클 어느 게더 세요 킹이 더 세죠 근데 이 카드는요 희한하게 남자도 킹이고 여자도 킹으로 나와 어, 보통 때에서는 퀸으로 나오는데 여긴 킹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저 여자가 이거 끼고 있잖아 자 누구의 마음이 더 간절하겠어요 그치 여러분의 마음이다라는 거야 이 사람을 여러분이 더 좋아한 게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지 어우 선생님 짜증나요 왜 하필 내가 그 사람을 더 좋아했을까요 라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어때 누가 누굴 더 좋아하든 덜 좋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응. 내 사람이면 응. 사랑해서 나쁠 거는 없잖아 응. 근데 선생님 너무 아파요 라고 하지만 그 아픔까지도 뭐 사랑이다라는 거지 그거 한번 못 해보고 죽은 사람이 있어 이사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아픈만큼 사람이 성숙해진다 아픈 사랑을 해보는 것도 응. 그것도 진짜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음 너무 멋지다 부럽습니다 <웃음> 자 여기서는 그래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 너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너는 내가 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는, 내가 그리는 사람이야, 마음에. 너는 내 맘에서, 내, 나는 너를 갖다가 내 맘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단다, 파랑새야. 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어, 저기, 막, 외면하려 들지만, 억지로. 그래봤자 너만 피곤해. 너하고 나는 운명이야, 파랑새야. 그러지 마. 아, 어, 그럼 나뻐. 안 돼, 나뻐. 날 좀, 어, 날좀 바라봐. 어, 날좀한번 바라봐.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힘들다 너가너 같은 성격 진짜 맞추기도 힘들고 와 내가 미쳤지 왜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 아, 나 진짜 나좀 냅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나를 냅둬 얘가 냅둬 하든지 여러분들이 냅둬 하든지 둘중 하나는 냅둬 하고 있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 내가 진짜 판단 불가 어. 왜 판단이 왜 불가하겠어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판단이 불가하지. 마음에 있는데도 떼내, 떼내려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판단 불가가 나오겠어요? 응. 마음이 없는데, 이게 소드, 이게, 저기, 막, 소드 네개짜리가두개나 나왔어요. 마음이 없는데 이게 나오겠냐라는 거야. 응. 어, 마음에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온다라는 거죠. 아무리 고개를 갖다가 도리지를 해봐도 쌍방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에서 더안 지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요? 그 사람 입고 살수 있어요. 과연 입고 살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지. 봐. 어, 마, 그러니까 행동은 그렇게 입고 사는 입고 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음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음, 선생님, 우리 이미... 끝났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음. 데스 카드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데스 카드 나왔다고 해서 저기 막 과연 끝났을까? 음. 안 끝난 사람도 많 있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데스 카드가 나와서 내가 너무 너무 힘들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음, 그래서 그냥 한번 헤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진짜 헤어짐이 진짜 엔딩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다. 어, 엔딩은 엔딩인데 반드시 엔딩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요. 음. 여기는 헤어지게 되면은요. 어, 쌍방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 근데 그게 어느 쪽이 더 오래 걸리냐 여러분 쪽이 더 오래 걸려요 음, 여러분 쪽이 더 오래 걸려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의지를 많이 한게 아닌가 난 그렇게 보이는데 음, 의지를 많이 했다 왜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요 그, 그, 어, 의지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어, 어떠한 그뭐 일적인 얘기나 금전적인 얘기를 떠나서 조금 그 대화의 코드가 어느 정도 맞지 않았을까 음 대화의 코드가 맞았다 대화의 레벨이 맞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헤어져서도 계속 이 사람이 머리에서 맴돌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음. 맴돌 수 있겠고 이 사람하고 어떠한 그 둘이서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 계속 떠오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미 끝났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마음? 응, 음, 내가 잘한 짓인지 어,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너와 나너 너하고, 너하고 내가 서, 어, 둘이 노력해가지고 행복한 시간도 되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진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치 쌍방이 다 어느 정도의 미련이 많이 남지 않겠는가? 그 연락오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음, 연락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 이게 인년인데 뭐. 음. 저기, 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여기는요, 재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어 만약에 반복적으로 헤어졌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요, 주변에서도, 야, 그럴 거면 은 다시 만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음, 그럴 거면 다시 만나라, 야. 뭐 하라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럴 수도 있어. 그러, 음. 그래서 여기는요, 음, 이 사람이 올것 같아. 음, 헤어졌다 하더라도 올 확률이 높아요. 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한다면은 받아주고 싶으면 받아줘요. 그 사람이요 바람 폈어요라고 한다면 바람표도 내가 받아주고 싶으면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처럼 뭔 상관이야. 어, 바람을 바람을 피던 태풍을 피던. 어. 내가 받아주고 싶으면 받아주는 거지, 뭘 눈치를 봐, 눈치를 보기는. 응.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어, 불륜이에요? 어, 그거 아니죠 물론 바람핀 놈 나쁜 놈이야. 내, 내, 내그 마음을 갖다가 져버렸으니까. 근데 져버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못 잊겠고, 너가 그립다라고 하면 받아줘야지. 응. 네가 그립다라고 하면 받아줘야지. 뭐, 별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응. 그거 갖다가 터집 잡으면, 터집 잡, 보면은요 나만 피곤해지는 거야. 왜 그럼 또또 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할거 아니야. 차라리 이게 아닌데 하는 거보다 받아주는 게더 낫지 않나?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 모르지. 음. 이 사람이요, 올까 말까 망설일 수도 있고, 음, 이거,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쩌, 일단은 어느 정도 판단, 그냥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그, 그건 생겼어.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어떤 자기 계획은 생겼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갈등은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떡하겠냐 그러면 음, 만약에 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왔을 때 받아주세요 음, 왔을 때 받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받아준다라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한다 그런 그런 약속은 못할 거예요 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어, 주기적으로 아프게 할수 있어요 음, 그렇다 할지라도 어, 이 카드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받아들이면, 뭐,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음. 뭐, 방법이 없지 않아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원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어, 어차피 받아들일 거면, 뭐,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뭐겠어. 아, 어차피, 완전히 헤어지게 되면, 내가 발을 동동동동 구를 텐데. 음. 뭐어떻했습니까 어차피 헤어지고 누군가를 또 만난다 해도 그 사람이 새 남자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잖아 어. 뭐 한두 번 연애했다 어, 연애한 전적이 있다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인 연애만 더 많을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간 것까지 어마어마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흉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나잇이 너무 많이네. 옛날에는 원나잇 했다 그러면 어머 어떻게 할수 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어머 하면서도 다하 하던데 보니까. 다 하던데, 원나이? 어느 정도? 뭐, 뭐, 저기, 뭐야.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꽤 많이 하던데? 그거, 그러니까 그게 뭐야. 사람들이 남 얘기는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면서. 그거 뭐야? 호박씨 까고 앉아있다라는 거지. 근데 요즘에 뭐, 호박씨야, 뭐, 너무 많이네 있어가지고, 뭐. 그게 요즘 흉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청춘남녀 어, 어, 뭐 연애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려. 저희 청춘 아닌데요라고 한다면 은 청춘 아니어도 어, 법적으로 싱글이면 어, 남녀는 일단 맞잖아. 청춘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런 거죠. 아, 너무 남 의식하지 말아, 말아라. 어, 남 의식하지 말고. 어, 남들이, 아, 야, 걔 누구하고 그랬대더라, 저랬더라. 그런 거 듣지도 말아라. 그왜 그러냐라면, 그,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 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 누구랑 뒹굴러면 어떤,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내가 좋다면 받아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 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내사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고민하지 말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룰을 벗어나고 그런 행동을 하질 않아요 응. 막 이렇게 막 반칙 쓰고 그런 사람 아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알아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신호등에 빨간불 파란불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껐다 켰다 할 텐데 뭘. 여러분들은 믿어요.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사방 카드를 뽑아신 분, 뒤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 인연일까요, 운명일까요라고 본다면 어디 보아 보아요. 음. 음, 인연인 게 인연이지 그냥 뭐, 음. 인연이다라고 봐요. 뭐, 여러분은, 뭐, 외롭, 외롭긴 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건 있어. 어,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뭐 이러고 살지, 뭐. 응, 어. <웃음> 그런 <그럴> 거 있잖아. <웃음> 아, 굳이, 어, 굳이, 그냥, 어, 억지로, 억지로, 뭐, 인연을 갖다가 깨맞춘다는 것도 그렇고, 어. 그리고 또 희한하게요, 어, 주변에 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러브콜을 자꾸 보내잖아. 어, 파랑새, 나의 파랑새, 아름다운 파랑새 나랑 놀자 하고 그런 거 보내잖아요. 어, 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 싫어. 댓글든 꺼져. 나는 너네들하고 안 놀아. 나는 그냥 아휴, 나 혼자 알아서 놀 거야. 어, 그러니까 너네들 신경 쓰지 마. 어, 난 차라리 그냥 당분간은 그렇게 편하게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아는 친구들 나랑 친한 나 나하고 같이 잘 모이는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놀고, 연애, 연애보다는 그냥 심각하지 않는 만남? 어, 그런 거는, 어, 뭐, 모를까? 연애는 아직까지는 싫어. 어,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좀 자유롭고 싶어. 이제 어디 얽매이고 싶은 것도 싫고, 그게 너무 너무 답답해서 내가 터나왔는데 거기로 다시 겨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 그그 그 답답한 그 생활을 갖다가 다시 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여러분들의 그 짝꿍이 조금 대책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 패턴인 것 같아요. 계속 대책 없는 사람만 걸리지 않았나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계속 짧은 짤막짤막한 인연들로 다 대책 없이 보냈거나 요 한동안의 리듬이 다 그렇지 않았겠는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 이거지. 카드상에서 비춰주는 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어디 보아 보아요 어, 인연이냐 운명이냐 라고 본다면은 그냥 음, 인연인거예요 어, 인연인거고 왜 헤어졌냐 라고 한다면 그냥 음, 질려서 어, 질리고 내가 생각했던, 아, 그런 사랑은 아니었어. 응, 뭐, 뭐, 아쉬움? 어, 그런 건, 아쉬움은 있어요, 솔직히. 아쉬움까지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응, 어, 놀자, 이런 거지. 사귀자, 이건 아니었거든. 아쉬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 여러 분 마음에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근데 좀 짜증은 난다.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 그 인간은 그렇게,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 같고왜내 연애는 매번 이딴 식으로 끝나냐라는 거야. 아 짜증나 진짜. 어이 씨, 어 술이나 마시자. 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아 이제 몰라. 이제는 뭐 누가 어떻게 진짜 어 입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어막 그래도 이제는 넘어가지 않고. 딱, 응, 어, 내가 생각한, 그 어떤, 그, 내가 생각한 내 매뉴얼에 맞지 않으면, 이제는, 응, 어, 그러지 않을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요 근래, 아니면은, 몇년 전서부터, 몇 년? 한뭐 2, 3년 전서부터 리듬이 랬을 거나, 아니면 계속 이랬다던가, 어, 여러분한테. 음,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요, 어, 조금 그래도 괜찮아. 왜 괜찮냐라고 하면요. 은이 카드상에서 비춰지는 여러분들은요. 되게, 어, 엄치나 같은 느낌? 어, 엄치나가 뭐예요. 반, 어, 저기 막, 어, 날씬한데다가 잘 노는 데다가 어 돈도 좀 있어 어, 내, 내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야 우리 엄마가 있어 그 그러니까 엄카 갖고 다니는 거지마 어, 엄카로 촥촥촥 그리고 막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직업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게 아닌가? 금전적인 문제가 음 그런 거 그런 그런 금전적인 데는 문제가 없다고서 왜냐면 여러분 통장에도 또 모아둔 돈이 있는 사람이 꼭 깨되는 것 같아요. 깨된다라고 봐요. 응.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그 저기만. 필요 없다 어, 인생 뭐 있어 내돈내돈 어, 갖고 내가 즐기겠다 어,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만나봤자 내 돈이나 까먹고 여러분들이 요또안 되게 안쓸 때는 안 쓰는데 또 쓰면 또 쓰는 또 어, 지름실이 가끔씩 발동하기도 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놓고서 매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어, 이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카드를 안 주는구나 어, 내가 쓸데없이 그냥 어, 휙휙 휙 지르는 판에 지름신이 발동하기도 하거든. 가끔 뭐 대단한 뭐 그렇게 막 대단하기도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 지금 마음이 그래요. 아 이제는 나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나도 남들처럼 어떻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커플을 갖다가 커플을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게 매번 이렇게 잔차를 갖다가 계속 치는 것도 지겹고 아, 정말 그 너무 짜증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도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인연이 아니면 그트, 그 굳이 억지 인연을 갖다가 만들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죠. 잘 되는 거 갖다가도 어그러지고 잘 되는 거 갖다가도 어그러지고 남들 보기에 나는 진짜 어, 괜찮은데 이내 속은 뭐야 다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거지. 이거 보고 어떡하겠어요. 어디, 어디 보아보아요. 음. 어디 보아봅시다. 이고서 음. 응. 뭐마시니까 보여요. 뭐 어디 봅시다. 이게 물이 내려가다가도 중간에 딱 걸려서 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됐어. 이게 마이크 이게 이게요. 좀더잘 들릴 거야. 내음뭐 넘어가는 소리 이런 거. 아무튼 자, 음. 그게 여기는요. 이 4번 카드 뽑은 사람은 좀 답답해. 음, 답답하고 인연이냐 그것도 인연인가요 라고 본다면 인연은 맞기는 맞지 인연은 맞기는 맞고 아 여러분들은 어, 조금 그런 것 같아 뇌생남을 원할 수도 있겠다 어, 뇌, 뇌생남 좀 그리고 유머로서 하고 좀 아는게 풍부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어, 이렇게 되는지 참 여기도 답답하다 라고 봐요 음, 근데 그래도 이번에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뇌색 아니었나? 응 음, 나름 뇌색이다 라고 봐 근데 왜 싫었어요? 나름 뇌색이었는데 여러분들 뇌색 좋아하는데 유머는 별로 없지 어, 유머로서 하고 그런 캐릭터는 아니다 라고 봐요 음, 그래도 이 사람하고 사랑했었네 그러니까 지금 음. 인연일까요 운명일까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어, 인연인지 운명인지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이고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썼을 수 있겠다 어. 데이트 비용이든 아니면 선물 같은 것도 많이 해줬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부질없다라는 생각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결국은 네가 나를 버리고 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 어떻게 네가 나를 떠나 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는 네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뭐, 니가 다시 뭐, 나한테 돌아온다? 뭐, 아니면 입에 발린 말로 어떻게 저떻게 한다 하더라도, 음, 나는 너를, 나는 너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나는, 그냥 냅둬. 어, 냅둬, 이 자식아. 어, 나 가만히 냅둬, 이 자식아. 너, 나, 저기, 마, 진짜 사람 잘 만난 줄 알아 진짜 나쁜 사람 만났으면 넌 진짜 진짜 죽빵 날렸어 이 새끼야 이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응, 죽빵 날렸어 응, 내가 너 때문에 가슴 치고 살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응, 정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응. <웃음> 이게 뭡니까 이게, 서, 이게 설마 이거 맞아? <웃음> 왜요라고 한다면 와 대박이다 이게 진짜 그럴까? 어 뭔데요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이 사람하고 어, 보냈던 밤들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어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못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이 어, 사람하고 보냈던 숱한 밤들 나 저기 막 뭐, 그 썸네일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한 밤이 진, 밤을 진짜 좋아할 거예요라는 그런 거뭐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어, 어떤 육체적인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생각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일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속공합이 잘 맞아야지 뭐 여자는 성욕이 없나? 아유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 당연한 거야.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어때서? 어, 이 카드는 그런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읽지도 못하는 것 같다. 이 속궁합이 좀잘 맞았었던 것 같은데.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짜. 어. <웃음> 이 매지션 마법사 나왔잖아. 어. 맨날 마법을 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 사람의 그런 밤에 나한테 진짜 마법을 부렸던 그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 생각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여기 인연이냐, 운명이냐라고 봤을 때는요, 어, 인연인 것 같아요. 인연인 것 같고, 운명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뭐, 있어요. 무슨 부족한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 부부의 느낌은 그닥 들지는 않아 어, 부부의 느낌뭐 부부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부의 느낌보다는 어떤 연인이나 어... 그 동거의 느낌은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강해 부부보다는 어 근데 만약에 부부였다라고 하면은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요걸로 봐서는 부부였을 수도 있겠고 어 요거하고 요걸로 봐서는 부부였을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동거적이 조금 더 어, 유력하다라고 보고요. 뭐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어. 그리고 연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깝다. 어, 사람이 잠을 잤다해서 다 가까운 건 아니에요. 어, 여기는 잠 이상의 것들이 있어. 어, 같이 적어도 살았다라는 걸 보고 동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밤이 생각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의 테크닉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떠한 기술이 이렇게 좋을지 그게 생각난다랄까. 너무 디테일하게 말했나? 아무튼. <웃음> 뭐어때게 뭐, 뭐 좋지 젊젊 젊어, 젊어, 젊어서 그런 게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은요 여기도요 솔직히 뭐이 사람이 뭐 양다리를 걸쳤던 아니면 여러분이 아니라 이게 딴데 가서 이렇게 그 실력을 뽐냈던 상관없이 만약에 이 사람이 기다려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갈 때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 그 돈만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이 사람이 버린 벌이보다 여러분들이 돈이 더 많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요즘에 여자들이 더잘 버는 케이스 많아요. 음. 자 그래서 어뭐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만약에 헤어지지 않은 커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진짜로 넌덜머리가 나서 못해먹겠다 할 때까지 그냥 냅둬요. 음어 어차피 여러분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도 또 누군갈 또 만날 거 아니에요. 어그 어, 사람이 뭐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보장도 없잖아 솔직히. 음. 그래서, 간혹, 가, 그, 개 중에는요, 그 사람이 결혼, 딴 사람하고 결혼한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딴 데, 딴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할 계획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음, 그런 게, 그런 게 아닌, 다 한다면은, 뭐, 뭐,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만, 뭐, 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그, 이 4번 카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그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 나는 그냥 내 인생을 갖다 그냥 편안하게 살란다라고 살면서도 음 그냥 그런 거지 그 사람하고 그런 그 과거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 자꾸 어떤 데도 가지 못해 그게 그게 참 희한한 게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그 속공업이 한번만 제대로만 딱 맞아주면은 그그 그 사람을 잊기가 그렇게 힘들다. 음뭐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아무튼 저기 뭐 인연은 맞고요, 운명이라 보기에는 조금 어 조금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여러분들이 그 내려놓기가 힘내 인생에 대한 어떠한 집착이지 어,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갖다가 왜내 인생을 왜, 왜 일어나 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을 갖다가 쥐고 있는 거지 내려 놓으라고 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은 인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라고 본다면 그냥 인연이라고 보는게 맞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자꾸 이 사람이 내 인연일 거라 라고서 어떤 그냥, 그냥 믿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이 인연을 끌어갔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저는 이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뭐. 뭐뭐 뭐, 그래도 내가 그 나의 그참 모습 이 사람에 대한 마, 바, 모습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뭐 살펴보고 어, 긴지 아닌지 뭐 그때가 그때 가가지고 뭐 바, 뭐지? 뭐 어떤 걸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지 않나요? 어, 뭐, 뭐하러 뭐 그렇게 서둘러 저기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서둘러 갈 필요는 뭐가 있겠나 왜 그러냐면 서둘러 가,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쁘냐라고 본다라면 은 반드시 그렇다라고도 보기도 애매해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자유로워졌을 적에 어, 헤어진, 헤어질 건지 계속 만날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람이 감정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실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를 갖다가 어, 여러분이 아 내가 참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라고 조금 더 감정이 여러분들이 다 완전히 그래 내가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럴 거에 관해 그래 이래 이게 맞아라고 확신이 들때 그때 예수 오늘을 결정해도 된다 지금 당장 그럴 필요는 없다 어이 사람이 만나기 원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들이 고요해지고 올바를르 나의 나의 행복을 갖다가 내가 올바로 이 어떤 길이 진짜 행복한 길인지 갖다가 내가 그러지마 흔들림 없이 선택할 수 있을 적에 그때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저기 뭐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